하이 뒤로가 하이 뒤로가 하이 뒤로가 <목소리도> 페퍼 나와 페퍼이 예. 하이 뒤로 가. 하이 뒤로 가. 하이 뒤로 가. 들어가. 들랜디로하이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하이 들어가세요. 하이, 들어가세요. 하이 들어가세요. 하이 들어가세요. 하이 들어가세요. 자 기다리세요. 앉으세요. 페퍼 이러세요 기다리세요. 기다려. 뒤로. 뒤로 가요. 브랜디 나와 페퍼 나와 페퍼 나와 아니지 기다리세요 아니 브랜디 나 부르지 않았는데요? 나는 부르지 않았다고요 뒤로 가세요 브랜디 뒤로 가세요 뒤로 들어가세요 뒤로 들어가세요, 뒤로 들어가세요. 하이 이러세요 기다리세요 뒤로 아니 브랜디 난 부르지 않았는데요 뒤로 가세요 뒤로 페퍼이 기다리세요하이 브랜디 요프 하이는 뒤로 가요깃프세요기다세요세요브세 페퍼 잠깐 이리 s e 세페아 페퍼 앞으로 오페요 페퍼 앞으로 오세요. 기다리세요. 들어가세요. 브랜 n 들어가세요. 브 a s 브 r a n d y b r 그, n d 그 그, 그 a 아 d 이 오세요. 페퍼 a c 오세요. 브 o o 나오세요.